다가올 미래를 모른 채 신난 김가자씨 선생님 <웃음>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선생님. 이거, 선생님 이거 주셨어요 꿀? 마스코트 찌미니 저 돼지는 뭐야? <웃음> 선생님 저 머리 스타일 바꿨어요 어때요? 그래서 좀말라보이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선생님 저 인바디 가서 재야 돼가지고 음.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인바디로 재야 말도 안 되는 인바, 핑계를 인바, 대보는 가자씨 자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박지민 선생님이시고요. <웃음> 말하면은 이렇게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분들 되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처음에 일회 하고 나서 바로 신앙심 챙겨가지고 바로 등록해버렸거든요. 섹시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잖아요. 가능하겠죠 선생님? 열심히 했습니다. 네, 화이팅. 네. 제일 네, 오른손님아 하나. 제 뒤로 천천히 일어나고. 길어질 거야 아 발가락까지 길게. 아, 아. 그리고 아. 길게. 와, 어. 어. 이치내손 밀어봐. 밀면서 들여 마신다. 내쉬면서 엉덩이 들어올린다. 힙업. 아 엉덩이 더 들어봐. 옳지. 치 배꼽 집어넣어. 아어 조용. 그냥 안쪽. 브이 등부터 내려가자. 등, 둘, 둘. 아우, 지혜야. 아래손 너무 무섭다. 자, 양손 차렷하면서 엉덩이 들어 올릴게열 번. 출산 예정인 것 같지만 음, 기분 탓이에요. 내손미지 말고 바닥에 눌러. 툭 들면 안 돼. 오, 옳지, 허리 뜨면안 돼. 여기 딱 물어줄 거야. 지 <웃음> 소라 웃어. <웃음> 가자는 행복해요. 어이, 잘했어. 아, 필라테스 막 예쁜 거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부렁이야.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너무 마시지 마. 마시지 마. 예쁘세요, 지금. 아까 턱살... 턱선이 제일 나왔네요 아네 턱이 남들보다 아, 두개 정도 더, 더 있어요 <웃음> 아두배 네. 아, 정도 더 있다고요? 네어 엉덩이가 진짜 커진 거 같은데요? 진짜요? 네 <웃음> 골반 돌아가면 안돼 여기서 가자 우와 옳지 타고 와 옳지 아 하고 아니 아까 세 개라고 했는데 옳어 오도 있 여덟 추우 아홉 추우욱 아 아! 오잇 잘했어 아 아, 아, 진짜 근데 여기가 너무 아픈데? 응, 반대쪽 할 거야 반대쪽도 아파요 응 반대쪽을 돌아 두고 줄래? 근데 이게 맞나요? 응, 맞아 지금 그 꼼꼼 묶인 <웃음> 짐승 <웃음> <웃음> 어제거나 날씬한 가자가 되려 합니다 <웃음> 엉 <엉덜리> 너무 <뒤로 웃음> 그대로 <앉아>. 코끼리가 기린된 <웃음> 썰픈다크크 어? 그... 그렇지 어? 일어나고 세. <웃음> 내 왼쪽까지는 천장 보여 주는 느낌. 옳지. 창추 회전지그러고 옳지. 잘했어. 아니. 옆에 태지. 근데 흔드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나 어, 어, 끝났어. 근데 어, 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전합다뭐 쓰러질 것 같아. 어, 전원 이런 거 아니죠? 다들 필라테스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이 진짜 굉장히 굉장한 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BTS 분들도 여기서 하시고 또 약간 이제 청담에서 이제 강남에서 유명하신 그런 원장님들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이제 바디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필라테스를 마치고 엉망진창이 됐죠. 근데 오늘 제가 하필이면 두 탕을 잡았어요. 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필라테스 하고 이제 PT를 오늘부터 또 시작하게 돼가지고 PT 받으러 왔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의 저는 뭐 근육 키우고 바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살 빼는 거 제가 잘 보시면은 이제 살이 뚝땡이 나니에요 그냥 이제 그에게 양심은, 그냥 그냥 양심은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 뭘 이렇게 여기까지만 찍으시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음. 근력 운동을 해야 지방도 빠질 거 아니야 그쵸 렇 거기서 이렇게 쓰는 거 우와 여기를 귓을 어. 어. 먼저 쓰고 팔을 끝까지 당겨주는 거 아. 근데 어? 아, 이 안에 다리가 음. 들어가요 음. 오케이. 어? 다세 아, 개만 더. 제 팔꿈치를 당기면 안 돼. 아, 아 아니야. 이게 엄살 같지. 너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나는 그냥 안 먹어. 근데 음, 제 동생은 모델이라서 아예 안 먹는 중인데 저는 안 먹고는 안 돼요. 먹고 운동하자 중인데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아 제대로 아, 푸트 진짜. 어어그 고릴라지. <웃음> 그 <그거> 고릴라지. <거리라지. 웃음> 이 상태에서 물 타고 그대로 올라 올라올 때 순서 여기 먼저 올라오고 잘나오는데 자네? 아, 자네는 내가 진짜 국대급이라니까. 둘 안에서 렇지운이비국대급이네 올라오고 필리테스를 해가지고 아니 다리나 다시 아저네에 그냥 슬림어. 여기 한번 엎드려 볼게요. 빼주고 다섯 말아주고. 복부 힘으로 버티고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같이 내려갔다가 똑같이. 왔다. 같이 내려갔다가. 똑같이. 같이 내려갔다가 배랑 가다 내려가. 아니 엉덩 이 엉덩까지 이 내려가야지. 다 내려가. 아 이거 어. 그리고 올라올 때복부힘 주면 몰라 엉덩이 <웃음> 말고 동시에. 내려요. 아. <애벌레인데요? 웃음> <웃음> 올려. 아, <괜찮아>. 하 <웃음> 그렇지 <웃음> 동시에 내려갔다가 무릎 올라. 아. <웃음> 올분쉬었다아아 <올라? 웃음> <웃음> 아, <웃음> 쉽지 않았다. 싸움은 잘하는데. <웃음> <또 싸우랑 당한 웃음> 진짜 싸움 잘해 근데. 중고등학교 같이 나와가지고 어릴 때 나쁜 놈한테 당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 아. 바로. 근데 한참 그 WWE 그챔피언십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20분만 더 해줘. 아, 한 세트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떤 거야? 이거요? 음. 아. 나그신감이껴어져 <목소리> 아, <목소리> 아까 라 하리. 하리. 하 하리. 하리. 리 하리. 하차야되 하리. 하리. 하리. 리아리 하리. 하리. 하리. 하하하하하 빨리 클렌징하고 클렌징인가? 클로징 클로징 클렌징이 아니라 근육 없는 저를 운동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뵙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뵙게 될 건데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체력 테스트를 좀 해봤어 이제 한 부위씩 세계적으로 갈 테니까 그럼 밥을 흰쌀밥 말고 바꿔보고 음... 바꿔고한 번에 이렇게 그죠 어, 그렇게... 너무 줄여버리면 또 재미가 없다고 음... 안할나요 안 그... 일단 줄여보도록 네, 하지습니다 끊는 건안 조금씩 줄여야 돼 줄이는 걸로 한번 음... 아마... 네, 세번먹여야겠두번 먹고 두번 먹을까 음... 한번 먹고 알았어.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달간에 60일간의 여정 잘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역시 <웃음> 그위야 <웃음> <61년? 웃음> 오늘도 역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네. 다이어트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오늘위 컨셉은 질러예요 질러 이 1위. 제 스타일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 Спасибо. Oh! <laughs>